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파워포인트 안에 영상을 집어넣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파워포인트 버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슬라이드 안에 삽입을 하려면 상단에 있는 삽입이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넣을 수 있는 다양한 개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은 파워포인트 2016 버전 그 중에서도 오피스 365라고 하는 최신 버전의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칸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을 삽입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이 비디오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온라인 비디오를 넣을 것이냐 내 PC에 비디오를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넣으셔야 할 것은 내 PC에 비디오겠죠 자, 내 PC에 있는 비디오를 눌러볼게요 자 일단 제가 어떠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혼자 있을 때 영상 작업하면서 만들었던 그 영상입니다 자이 영상을 삽입을 할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선택하기 전에 어 이게 25메가구나 라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mp4라고 되어있죠? 이 mp4 파일을 누르시고 그리고 삽입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삽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삽입이 된 영상을 이제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쇼로 보고서 자 이런 방식으로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영상을 삽입을 해봤는데요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영상을 삽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내가 클릭하지 않고 나는 영상이 재생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영상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있는 비디오 도구 재생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마우스 클릭시 에할 것이냐 아니면 자동 실행할 것이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동 실행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화면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내가 넣은 크기로만 보이기 때문에 자, 재생 전체 화면 재생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이 슬라이드에서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전체 화면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왼쪽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기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재생될 때만큼은 큰 화면으로 나오는 게 아마 발표하실 때 훨씬 더 청중들이 집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삽입해 봤고요 이번에는 삽입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를 눌러 볼게요 이 온라인 비디오를 누르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바로 가지고 올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지쌤 검색해볼게요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이지쌤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볼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누르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영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슬라이드쇼를 누르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 재생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집어넣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집어넣는 것에 대한 장점은 아무래도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바로바로 틀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은 무조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무조건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발표하시기 전에 리허설을 꼭 하셔야지만 이것이 재생되는지 재생이 되지 않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영상을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영상을 삽입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자 이런 방법 이외에 더 많은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쪽에 있는 보기란을 보시면 제가 올려놨던 영상 강의들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더 많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